자 목포의 유명한 맛집입니다 아 목포 오시면 생고기 이집 뭐 빼고는 도눈할 수가 없죠 궁전 생고기라는 곳입니다 목포역 근처에 있고요 아, 반찬이 공들아. 이거 이금지 네. 뭐? 노란 된장 잘라놓. 아. 자 안으로 들어와서 어, 생고기를 어, 시켰습니다. 이게 반반. 네. 한 접시. 네. 차돌하고 우둔살하고 해가지고 아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우리 각시가 찾았어요. 네. <웃음> 인스타 보다가 어. 자 각시가 찾았는데. 네. 자 오늘 이보이스오 처음 보시죠? 보이스오 예, 이게 이제 전라남도 어, 입세주 만든 곳에서 어, 나온 술인데 그 복분자 여러분 아시는 복분자 그 나온 술인데 그거고 하 어, 테라에서 어, 모테가라는 술 한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<웃음> 모테가 음, 이게 좀더셀 거야 아마. 자, 우리 각씨는 지금 이제 만삭이라 그 생고기를 원래 생고기를 원래잘못 먹었는데 만삭이라 좀 있다가 아, 우리 각씨는좀 굽는 등심 해가지고 먹을 거고 먼저 저는 촬영을 위해서 먼저 먹어서 미안하고 좀 이따 굽는 고기 맛있게 드시죠. 네. 자, 저는 일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이 묵은지에다가 생고기 먹는 걸 좋아해요. 자자. 아. 나. 야 차도로 확실히 고소한 맛 고기 씹히는 거랑 가운데에 기름 고소한 맛 음. 차돌 쪽은 기름진이 좀 살짝 단단해요. 그래가지고, 씹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음. 아우. 우와. 여기다가, 아우. 아. 아. 아. 여기, 샥. 딱 <웃음> 찰기 보이세요? 지금 볼에 딱 달라붙은 찰기? 야 아우, 대박해. <웃음> 아우. 그 바로 들어가네요 노란 된장 역시 이거 먹으면니까 맛있지? 이거 그래서 응. 쌈 이런거 생고기하고 고추 올리고 차돌도 하나 딱 싸서 김치 조그만 거 하나 딱 올려서 아유 묵은지 진짜 전라도 중 묵은지 진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김치도 맛있겠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또 <웃음> 어... 진짜 생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영상에 라이브도 그렇고 사실 제가 뭐 홍어나 뭐 이런 해산물을 먹는 게 아니라 네. 육회나 생고기도 되게 좋아요 입에 넣어보는 순간 바로 합니다 고기 진짜 정말 좋은 고기입니다. 음. 아. 그을 음. <웃음> <웃음> 음아 토토리 좋네 응? 맛있어, 뭐예요? 맛있어 기가 막혀 야, 어... 아... 기가 막히네 자, 요 옆에 불판에는 네 이제 등심 등심 왕쩍 꼬라보 야. 오늘 각시 많이 먹어요. 장식 응. 없구 차돌 매니아분들은, 이 차돌 매니아 분들은 기름만, 차, 기름 즐기는 차돌 매니아분들은, 기름만, 기름소금만 싹 찍어가지고, 이렇게. 음. 아. 어우, 부추 맛있다, 이거. 부추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겉절이도 네? 줄까요? 난 이거 묵은 거, 묵은지랑 있으면 될것 같아. 이거. 아, 말했죠. 아우, 맞아. 확실히 이건 진짜 굉장히 그저 담백한 살덩어리 느낌, 딱 차진 식감 딱 감기는 느낌. 네. 근데 이 차돌박이 같은 경우는 이 기름에서 주는 고소함이 씹을수록 계속 입에서 막 돌면서 굉장히 좋아요. 어. 아. 자.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혹시 영상 보고 와 보고 싶으신 분들, 어, 빨간 날에는 고기가 없습니다. 생고기가. 네. 아. 고기 등심. 아참 다행게 참 우리 만삭인 또 우리 또 와이프가 또 만족하면서 고기를 먹으니까 아 좋네요 또 아, 익은 거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아, 등심. 이게 어. 사님 진짜 저희 와이프가 집이 30년 넘은 그 가든 하는 집이거든요 등심 파는 집인데 근데 각시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엄청 맛있다고 맛있는 거예요 진짜. <웃음> 요것도 앞에 또 저희 또 사장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또 구독자 사장님이 한분 계신데 사장님 한분또 보여드려야겠네. 또. 사장님. 이상이 이거 한번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혹시 내제 팬이신데, 사나. 자, 자, 또 팬분이시가에, 아, 봐나 오빠는 시대, 사나. 뭐. 응 음, 요거 요거 지금 <웃음> 야선장님좀 서비스로 조금 이제 좀 아, 주셨는데 어 차돌 쪽좀그런데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게 그 기름이면은 녹거든요 오아 그래 그니까 네. 안 녹네? 안 녹네 요거는아또 음. 이런 데를 아이고 아아 아~ 가 아, <웃음> 어어떻게아시어야 진짜 제가 라이브 방송도 아니고 지금 지금 녹화 방송하다가 지금 아 진짜 아우 사장님 나중에 댓글 한번 꼭 남겨주세요 진짜 아우 제 유튜브 아이디는 김사랑 팬클럽입니다 김사랑 팬클럽님 다 아우 아 아 진짜 어때요? 우연히 뵌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야또좀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아우참잘 <웃음> 음. 와우 그래 차도를 여기 여기 여기 저 하얀 부분을 <웃음> 생으로 먹어도 제가 그렇게 막 많이 느끼하게 안 느껴지는 게 요런 특성 때문에 또 확실히 그런 게 있네요 아음 요거 또어차돌에있는요 기름 아우 한잔즐기자 사라지는 맛을 말고 아우 <웃음> 자 진짜 우리 각주 본거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잘 먹어요 지금. <웃음> 어? 오. 이 느낌. 네. 아여긴좀 시... 아, 좀 약간 좀 시원한 느낌으로 나오네. 음. 음. 야, 또, 이거 받고 국물에 또 한잔. 자, 또, 그 다음에. 아사장이 김치찌개 하나만. 김치찌개? 예. 아. 아. 자 사랑사님들, 아 진짜 우각씨가또 추천하는 거 어떤 이런 맛집들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야 저보다는 음. 앞으로는 음. <웃음> 오리각씨를또 피드로 해가지고 <웃음> 이런데 좀 많이 다녀야 될것 같아요. 자. 유부남보 뭐다? 어,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. 야, 각시 말을 또잘 들으니까 또 제가 몰랐던 고깃집을 또 이렇게, 아, 어, 또 알게 해가지고, 아,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또잘좀 또 먹었네요, 또. 아 자, 요, 남은 이 국물이랑 밥이랑은, 예, 각시랑 또 편안하게 또 식사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혹시나 목포 오셔가지고 뭐 고기 드시고 싶다, 뭐 생고기 한번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여기 목포역 근처에, 궁전 생고기.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. 꼭 한번 오셔가지고 차돌이랑 생고기 한번 드셔보시고 이 국물도 있고 굽는 고기도 해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시고 하시는 거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바깥 계산해 주신 우리 또 김사랑 팬클럽 사장님 네, 너무 감사하고 제가 꼭. 이 은혜 나중에 또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